업데이트 내용이 너무 길입니다 그래서 줄여본 영상. 우선, 신규 챕터 업데이트, 여신의 정원. 비속석 몬스터들이 득실득실, 드디어 카르트가 떡상, 좋다. 응, 보스들은 아니야. 주인공 라스가 무언가 들고 달립니다. 이 말샷이 왜 이리 헐떡거리지? 신규 웨폰공장 고대 그랑 웨폰 그것도 무려 한정판. 소울 링크도 덤으로 있습니다. 다섯 개인 거 보니 극초월도 있네요. 컨텐츠 개선부분 왕국 퀘스트의 AP가 개선됩니다. 1포인트 충전당 3분을 2분으로 개선 모든 왕국 퀘스트 소모량 2포인트씩 하락 AP포인트 최대 보유량이 2배로 증가 19일 임시점검 이후 사용한 모든 왕국 명령서는 AP 차액에 대한 소급 보상을 우편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다음 주월 상점 개선 오르타용 웹폰들을 구매 가능하게 되고 3월 1주차 점검 전까지 주 3회 교환 가능한 SSR 그랑스톤 선택 상자 800개로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됩니다. 그 외에 새롭게 추가되는 그랑주얼로 구매 가능한 티켓들 SR 아티팩트의 구매 가격 하락까지 그중 캐릭터별 SSR 그랑요폰 상자를 구매하신 경우는 점검 완료 후에 구매 가격 조정 차액을 우편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캐릭터 잠재능력 7번째 줄이 추가되고 기존의 7챕터 몬스터 소울 부분을 6챕터 몬스터 소울로 변경됩니다. 마지막으로 편의성 개편 부분 채팅창 개선 UI 및 색상 추가 시스템 창에 온오프 기능이 생깁니다. 이제 월드 채팅에 뭐 시기가 못 먹었다 표시를 안볼 수가 있습니다. 극초월 개선 대충 한 번에 맥시멈까지 초월 가능하고 초월할 때몇 개까지 극초월 되는지 확인이 가능하다는 내용 그랑 웨폰의 장착 편의 개선 대강 설명은 무기 바꾸기 위해서 뒤로 클릭 왔다갔다 할 필요 없다는 점 이제 팀파이트에서도 서브 캐릭터가 해방 스킬을 자동으로 쓸수 있게 설정 추가 장비 장착에 일괄 해제 추가 아니 프리셋 개선하라고! 그리고 바뀌는 상점 구매 초기화 시간 새벽 4시에서 00시로 바뀝니다 캐릭터 만납이 60에서 70으로 상향됨에 따라 경험치분량도사용렙재가7 0렙까지 증가 SSR 아티팩트를 장착시 전투력이 속폭 증가 어? 응? 이거 뭔 소리지? 무슨 능력치가 오른다는 거야? SSR 방어구 분해 시 일정 확률로 SSR 플러스 방어구 또한 획득 가능 어, 그 외에도 짜잘하게 엄청 많으니 이번 패치는 한번 꼭 읽어보세요! 중요하다 생각하는 부분만 오늘 모아봤습니다 어, 처음으로 업데이트 영상을 색다르게 해봤는데요 그냥 <웃음> 재미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혹시 제가 잘못된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면 댓글로 꼭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영상의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위대한 전설, 그랑사가